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 오늘은 놓아버림, 그리고 릴리징, 흘려보내기 이거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어, 질문을 갖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흘려보내기, 놓아버림, 릴리징을 하게 되면서 어, 많은 분들이 어? 이상하다 내가 릴리징을 했는데 그리고 릴리징을 한그 대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어,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떠올라요 어떻게 무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굉장히 어떤 감정들이 떠올라요 그런 감 느낌들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정말 신기하게도 어, 현재의 어떤 상황들은 다 릴리징을 했죠 즉 현재의 의식을 릴리징을 해서 놓아버려서 사라졌는데 이상하게도 그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다른 것들이 떠올라서 내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 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분명히 릴리징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걸까? 그럼 이게 왜 그런 걸까? 세도네메서드 아, 트레이닝 때 촬영된 영상을 보시고 다시 여기 사무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다. 사람들은 세도나를 정말 이 콘탈 기록을 아는 경우는 그냥 그냥 기분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뭐 암심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흘려보낸다고 하지만 이 세도나가 진짜 하는 건 뭐냐면 그이 의식 속에 내려가서 결국 이 잠재의식에 있는 이 마음들, 이 욕구들 다 털어내야 돼요. 이거 털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에 가기 힘들어요. 먼저 현재의식, 지금 표면의식에 있는 걸다내고하게 되면 잠재 의식에 있는 것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요. 와 그래서 세도나 중반기에 들어가면 중수에 들어 중수로 고안해져그는데 중간급에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오 이상하죠. 나는 지금까지 세도나면서도 잘해가지고 릴리징을 막 잘해가지고 편안한 삶을 뭐, 편안한 이런 감정을 가졌는데 갑자기 막 생존 나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막 올라오네. 그래서 저희 그 얼마 전에 이, 그저께 이기가 끝났거든요. 이 기사님 와 무슨 이상해요. 지나가다 갑자기 사람이 막 싸우는 모습이 지나가고. 막 저런 막 사고나는 갑자기 그림을 그려줘 세븐화가 그렇게 잘 됐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내가 그려지죠 이제 잠재적 속에 있는 게 드디어 나의 그, 드라난 거예고그거 예, 이제 그 어떤 성인들의막 추악한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잖아요 지금은 아예 그것조차도 전 들어가 있고 루에해서나와서도 몰라요 근데 이게, 이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레고 하면 됩니다 그것도 예 그걸 하는 순간 얘네들이 싹 지워지면서 이제 끝나요 그래서 핵고이 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아지는 거죠.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잠재의식 쪽에 다 들어가 있어서 나는 벌을 받기 위, 원하고 <웃음> 있고 성공하기 싫어하고 있고 다걸림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다레코합니다 그 현대에서는 잠재의식만 보고 있는 데에서는 쓰다나베스는 여기까지 다르지만 잠재의식에다가 이미지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현실에 나타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지금 센세이션이죠. 굉장히 센세이션이에요, 이번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 근데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좀 이해를 하신 거예요. 아무튼 이것만 해도 우리 물질 세계를 다루는 데는 사실 큰 그건 없어요. 할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제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 올라오냐면 표면의식, 즉 현재의식에 있는 것들이 흘러가게 될때 그것들이 비워지게 될때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까지 흘려보내게 될때릴리징을 하게 될때 근원의 힘이 그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막고 있었던 잠재의식 속의 기억들, 정확히는 이미지, 소리, 감각들이죠. 얘네들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깨달음의 과정에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었던 것들이 드디어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 이런 기억들이 지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억들 다음에는 어떤 거죠? 욕구입니다. 이 기억들을 만들어내게 된 욕구죠. 욕구들이 지워지게 되면서 우리가 궁극의 행복의 상태 궁극의 나를 발견하게 되는 상태 내면의 신이 드러나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어, 내가 릴리징을 하고 나서 문득 문득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른다 하면 그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서 있어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내가 흘려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잠재 의식 속에 그대로 박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흘려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은 표면의식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표면의식으로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들은 먼저 우리가 릴리징을 진행을 해서 표면의식이 지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수월하게 성공하고 행복하는 삶으로 갈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a u t o r c e s s d a y c o m 홈페이지나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더보기 눌러주셔서 카톡 채널 추가나 이메일, 매거진을 구독해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